지난번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리고 정말 많은 댓글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연이 정말 어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아 이거 계약을 이미 했는데, 계약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계약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과 어,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말로 정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더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 이제 지주택 아파트 17%만 이제 성공을 했다. 주변 시세보다 비싼 곳도 다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도 잘못된 겁니다. 지역 주택 조합은 10% 이하입니다. 성공률이 10% 이하이고 서울에만 지금 100여 곳이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곳이 있다는 라게 이해가 잘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내가 지역주택조합에 이제 가입을 하고 조합원이 되고 분양을 받아서 할 경우에 분양 대행 회사에서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시세의 반값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혹해서 매매계약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변 시세보다 높다? 이해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추가분담금이 분양대행회사에서 분양을 할때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추가분담금이 1차, 2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김포주택조합원들이 조합장 10시간 감금 경찰 수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어 조합원 9명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과 시공사 변경문제 등으로 조합장 A씨와 갈등을 빚어와서 조합원 9명이 조합장을 10시간 정도 감금했고 조합장이 경찰에다 이제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왜 감금을 했겠습니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흥분을 해서 이렇게 감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나쁜 분들이 아니겠죠. 조합원들은. 뉴스를 하나 더 보시면 성공률 5%. 지역주택조합 성공한 곳, 서울 23곳 중에서 9곳이 이제 동작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여기 성공률이 5%, 5%에서 10% 뭐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동작구가 많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이제 산동네기 때문에 여기를 신규 빌라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곳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규모의 집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재개발에 실패한 곳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이 돼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10년에서 15년 걸렸고요. 여기도 주변 시세보다 10년 전에는 높았는데 추가 분담금이 들 계속 나오면서 그런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걸 다 상세하고 커버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런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가 10% 이내여서 그렇지, 예, 있습니다. 있고요. 어, 그렇게 분양을 받은 다음에 입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몇 억을 이제 시세 차익으로 얻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단지 100여 곳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90%는 망한 겁니다.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면 계약금을 날립니다. 계약금을 완전히 날리게 되거든요. 그 계약금 못 받습니다. 그 계약금이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못 받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한 가지 어단한 가지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지역 주택 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공률에 대해서 분양 대행하는 곳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 얘기해 주죠 100%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00%가 아니라 10%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 대행하는 회사의 얘기를 듣고 매매 계약을 할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정말 가서 그 일을 지역 주택 조합을 시행을 하는 시행사를 만나봐야 됩니다. 시행사를 만나보고 구청을 찾아가고 그 지역을 탐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대행 회사를 만나서 그것들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 정말 맞다라고 하면 매매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다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양 시행사는 아니, 분양이 아니라 시행사는 어디고 분양대행사는 어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난번 영상에 제가 다말씀을 드렸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시행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처음 시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핸드링합니다. 시행사가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추진위원회가 분양 대행사랑 계약을 맺어서 분양을 할수 있는 전단팀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시행사가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시행사가 만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럼 곧 조합은 누가 설립하는 겁니까? 조합원들이 설립한다고 라 하지만 결코 조합원들이 설립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법도 잘 모르고 조합에 대한 것도 잘 모릅니다. 그 조합은 누가 설립을 하냐? 시행사가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사가 조합장을 선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하고 시행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크게 남기는 구조입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시행사가 수수료를 크게 남기게 될 것이고요. 그 시행사의 수수료는 조합원의 비용, 돈으로 돈에서 빼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다가 망하게 돼,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이 낸 돈, 분양 받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망하면 없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행사를 확인하고 그 지역주택 조합이 진행하는 곳에 가서 땅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토지 즉 거기 단독주택하고 연립들이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사이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셔야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런 과정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내 돈을 1억 이상을 그 추진위원회한테 분양대행회사한테 송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 우리는 신탁대행회사한테 돈을 맡기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돌려드립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탁회사는 누가 지정을 하냐면 시행사에서 지정을 합니다. 시행사에서 지정한 신탁회사는 시행사에서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빼줄 수 없는,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이거를 진행하려면 수수료가, 우리가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진행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라 하는데 신탁회사에서 그거를 막는 경우가 없고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를 지정하기 을 때문에 신탁회사에서는 시행사가 요구한, 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조합비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탁회사에 들어간 돈은 다 빠져나온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겨, 이러한 것들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못 알아봅니다. 네, 못 알아봅니다. 결론적으로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단지 단지 그 시행사에 대한 내역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행사가 첫 번째 설립한지 1년, 2년,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거기는 매매 계약하지 마십시오. 매매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행사는 정말 생겼다, 법인을 폐쇄했다, 다시 생겼다 할수 있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시행사가 그 전에 지역 주택 조합을 성공한 케이스가 두곳 내지 세곳 이상은 되는 곳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시행사를 방문하시면 시행사가 아마도 아마도 여러 군데 이걸 성공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줄수 있는 곳이냐를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걸 알아보신 다음에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얘기해 준그 지역에 성공을 한그 지역을 확인을 하셔서 그 지역의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신 다음에 정말 이 시행사가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한대인지 물어보시면 구청에서는 다 이렇게 주십니다 다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분양을 계약을 하시는 것들은 정말 내 돈을 사기꾼한테 거져준다 나는 사기꾼한테 거져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정말, 이런 발품도 팔지 않으시고,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전재산을, 이런 확인도 안 하시고, 내 전재산을 맡기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1억을 넣으신 다음에 찾으실 때는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법적으로 좀 강화돼서 찾을 수 있습니다. 30%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찾을 수 있고요. 7천만 원 정도는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피 같은 돈을 7천만 원을 날리시겠습니까? 정말 정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고 내집 장만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확인된 다음에 매매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전부 많은 것들을 대부분의 전부를 제가 담을 수는 없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추가 설명을 개인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